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탭컷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자이크 기능인데요. 그때 당시 영상을 올리고 모자이크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모자이크 기능을 하는 방법은 스티커에 들어가셔서 화살표 부분에 들어가서 부분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옆에 쭉 넘겨 보시면 왕관 모양 보이시죠? 이 왕관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옮겨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모자이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배경 제거 기능입니다. 배경 제거 기능 영상에 대한 질문은 배경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특정 캐릭터라든지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 또는 사진에 있는 경우는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추가했을 때는 배경제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에 있는 사람이라도 같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제거 기능은 사람이 뚜렷하게 있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배경제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진에 대한 배경제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백그라운드 이레이저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사용을 해서 배경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자동자막 기능인데요. 우선 자동자막 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자동캡션 보이시죠? 자동캡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캡션 달기 창이 나오면서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캡션 다는 중이라고 나오면서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캡션이 달릴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순히 캡컷에 대한 오류가 생긴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들어와서 했을 때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된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최적화가 좀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제가 혼자 나와서 말하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 명이 말하는 경우 또는 어떤 특정 영화에 대한 대사를 바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자동자막을 활용하는 경우는 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이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긴 영상을 편집을 한다든가 그럴 때잘 되지 않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제가 사용해보고 분석해서 파악한 원인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PC 미러링 하는 방법인데요. 캡컷 뿐만 아니라, 블로 강의에서도 PC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C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러링을 해서 화면을 좀더 크게 할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러링 방식은 애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미러로이드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미러로이드 창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었으면 클릭해서 폴더 열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원래는 바로 설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덮어쓰기 설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셨으면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USB 연결이 있고 와이파이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파이 연결은 추천드리지 않고 USB 연결을 추천드립니다. 을 그러면 이렇게 생긴 USB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케이블을 준비를 해두신 상태에서 다시 모바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미러로이드라는 어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휴대전화 정보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또 빌드 번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연속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시면 그 밑에 개발자 옵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옵션을 클릭을 해주시고 보시면 여기 usb 디버깅 이라는 창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디버깅 가능한 앱의 바이트 코드 인증 이 부분도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미러로이드를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러로이드를 접속해서 캡컷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하실 게 아까 PC에서 설치했던 그 미러로이드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모바일도 같이 실행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USB 코드를 꼽아서 실행을 해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시 이런 화면처럼 엄청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좋은 것은 자막 부분이 이런 식으로 컴퓨터 자판과 연결돼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러링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iOS를 미러링하는 방법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복잡해서 iOS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자, 그럼 오늘 Q&A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